안녕하십니까 5월 31일자 해외선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차선물김수수입니다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 휴일로 장쉬었네요 다만 유럽 증시는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중국 보금세 완화 정책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이에 따른 기대감이 주의했고요 지난주 미국 개인소비지출 결과가 인플레이션 둔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증시 반등을 부추기데 한몫했네요. 유가는 이 u 의 러시아 원유 금수 조치와 상하이 봉쇄 해소에 따른 수요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재개장을 앞두고 뉴욕 증시가 반등세를 이어가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아울러 주택 가격 실수, 소비자 신뢰 지수 등 소비 관련 경제 지표 발표가 기다리고 있어 결과에 따라 경제 침체 우려도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6월 1일을 기점으로 상하이의 봉쇄 해제가 가셔야 되는 것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증시 상승에 보탬이 될수 있겠네요. 한편 유가는 미국의 증산 요청을 거부한 사우디의 입장에 주목해야겠습니다. 바이든의 방문 전까지는 증산을 거부하는 사우디 때문에 미국은 연일 비축류 제고를 풀고 있는데요.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시장 키는 바로 고유가라는 사실을요. 다음은 유진 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 고객들께서는 님 hts 화면번호 4 0 1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은 매수 48%, 매도 52%로 매도 우위가 이어지고 있네요. 원유는 매수 62%, 매도 38%로 역시 매수 우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31%, 매도 69%로 매도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가의 향방에 주목해야겠습니다. 증산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사실을 미국도 이미 자각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2,300포인트와 12,80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원유도 114달러와 119달러 사이에서 박스 흐름이 유효하네요. 금은 1,820달러에서 1,860달러 사이에 박스권 흐름 전개가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추세전환에 입장을 유지하시되 휴일 이후에첫 거래일이기 때문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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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방송은 투자 참고용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지금까지 해외선물 원기충전 유진추선물 김억수였습니다. I hope you win today. Goodbye.